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벤쿠버 부동산 시장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. 이 격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이 변화에 어떻게 적절하게 올바른 투자를 할수 있는지 이름하여 부동산 투자 꿀팁 세미나 제3차를 열기로 하였습니다. 장소는 저희 썰리 사무실. 일시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. 2월 24일 저녁 6시.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. 여러분 주저 마시고 바로 설명단 아래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선품해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투자, 안전한 투자 어디서, 얼마나, 어떻게 올바르게 승리할 수 있는지 직접 만나뵙고 여러분께 고급 정보를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,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'll see you next Friday In person Yeah! Bye bye!